나 갈게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또봐 괜한, 괜한 말을 한것 것 같다. 같다 하여튼, 하여튼 오지랖이, 오지랖이 문제야 조심해서 들어가라 어? 그래 잘가? 어, 못했네. 못했네 오늘은, 오늘은 말하려고 말했는데. 했는데